안녕하세요 미나예요 저희는 지금 제주의 문화공간인 낭이라는 곳에 와있어요 어, 여기는 실내 놀이터도 있고요 이렇게 책도 볼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한번 책을 읽어보려고요 그럼 큰 그림 이야기 성경 19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여기는 책 읽는 공간이라서 좀 조용히 얘기할게요 19부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A dead man is raised to life <웃음> 죽은 사람이 살아난대요 한번 볼까요? 네 자, 나사로라는 사람이 많이 아팠단다 어? 이 사람이 아프대요. 음. 이 사람 이름은 뭐라고요? 나사로. 나사요. 네. 아야. 아야.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어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랬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바랬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어 아 마리아와 마르단가 봐요 뭐라고요? 마리아마리아 마르다 아야해 아야 그래서 울고 있어 슬퍼 아, 예수님은 친구들을 사랑했지만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의외의 행동을 하셨단다 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있던 곳에 계속 머무신 거야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사로를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알고 계셨던 거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 하셨던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응?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가셨단다 응? 나사로가 죽었대요 응? <웃음> 아파서 죽었대 어떡하지? 한번 볼까요? 네. 응. 이제 이거 다 먹었으면 저기 놀까요?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헉,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후였단다. 헉,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대요. 어떡하지? 응?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어. 누구예요? 마르다? 마르다. 네. Yes, Martha. Her name is Martha. 마 Mar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어. 주님, 주님이 만일 여기 계셨다면 <웃음>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웃음> <웃음> 하고 말했어. 나 슬퍼요. 아유리도 슬퍼. 슬퍼요. 슬퍼요. 아, 아이 엄마 슬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어 헉, 누구야? Jesus 누구라고요? 어? 던지면 안돼 Jesus Jesus 예수님이야 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야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네,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마르다는 예 라고 대답했단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시며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보낸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거야. 헉, 그랬구나. 와!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중 나왔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어 헉, 마리아가 <웃음> 울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가셨지 그리고 예수님도 우셨단다 예수님도 <웃음> Jesus cried too. j e s u s 예수님도 오셨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어 눈먼자의 눈을 뜨게 해준 그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을까? 없었을까? 그들은 알지 못했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려 하신다는 걸 말이야 예수님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거야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난후 예수님은 무덤 앞으로 다가가 이렇게 기도하셨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그런 다음 예수님은 아주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셨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 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단다 오,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있어요. 나사로가 나왔어. 나사로가 살아있었어. 죽은 사람이 이제 다시 살아난 거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새 생명을 줄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야. 허, 우와,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그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단다. 그들은 믿었단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분이 계신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분이 계신다. 여기 죽음도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수 있는 분이 계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다. 와... 그러나 이것은 지도자들을 화나게 했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던 거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자기 왕이 되는 것이 싫었어. 지도자들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 지도자들은. 최대한 빨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다 오 어, 어떡하지 무서운 사람들이네 어? 와, 짠 이렇게 19부가 끝났어요 와 다음 시간 다음 시간 20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관을 써 Jesus wears God's kingly crown 그래요 왕관을 쓰신대요 어떻게 되는 걸까? 아, 너무 궁금해요 아유라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 20부에서, 20부에서 만나기로 해요 도서관이라서 조용하게 인사할게요 모두들 안녕 안녕, 안녕.